오늘의 1분 리브 게임 우드펑크 리뷰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팀에 달린 태그는 액션, 인디, 탐막 슈팅, 픽셀그래픽, 로그 라이크, 어려움, 협동, 복고풍, 로컬 협동, 톱다운 슈터, 트윈 슈트 슈터, 로그 라이크, 슈. 슈팅 슈템업 D입니다. 태그에서 알수 있듯이 도트 그래픽이면서 로그라이크 성격을 갖고 있는 탑다운 슈팅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인상은 리뷰한 적 있는 히로시즈랑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실제 플레이를 해보니까 오히려 엔터 더 건전에 더 가까웠죠. 난이도도 꽤나 높고 노가다성도 꽤 짙은 게임이었습니다. 미션을 깨면서 얻은 화폐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번째 미션을 깨는데도 상당히 많은 노가다가 필요하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볼랑볼랑 걸어다니는 모션과 도트 그래픽, 예술가들 사이에서 공돌이가 되었다는 설정 등은 저한테 상당히 플러스 요소라고 느껴졌습니다. 추가로 아이템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매번 랜덤 조합의 무기, 스킬 등으로 미션마다 새롭게 세팅을 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로그라이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결론은 라이트한 엔터 더 건전, 세일할 때 살만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